안녕하세요. 다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샌드위치 기계인데요. 컬러는 버건디, 화이트, 네이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이쁘네요. 그리고 열판은 물에 불린 다음에 부드럽게 닦아 주었습니다. 열판을 끼우실 때는 다림이가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라쿠진 오리지널 샌드위치 메이커로 샌드위치를 맛있게 만들어 볼까요? 샌드위치 만드는 거는 저희 남편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요리 잘한다고 했었죠 이번에는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고 한번 지켜볼까요 남편은 뚝딱뚝딱 잘 자르고 잘볶고잘 잘 만듭니다 빠른 양파와 당근에도 시간을 해주더군요 집에 남은 육0개 치킨 마요네즈를 사용하였고요. 참치는 기름을 쭉 빼고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채에 걸러준 다음에 짜고 마요네즈와 올리고당 이걸 이제 이없아썰어 저는 요리니이라서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남편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딸기잼을 사올 줄 알았는데 키 샐러드 소스를 사와서 샌드위치를 만들더라고요 영소새끼 풀 뜯었는데 아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저희 남편 두부 계정용이 다리미의 염소새끼라서그 봅니다 음식을 잘 만들기도 하지만 정말 잘 먹기도 합니다 옆에서 먹는 모습을 보면 침이 보이죠? 맞다. 참치 샌드위치. 아주 그냥 덮어 쏜데? 나도 요리가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데, 납작해 닫을 그래. 때,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누르는. 타이머는 예열 없이, 4분 30초라니까. 자, 난 5, 5분 해볼게요, 5분. 5분? 5분. 이번엔 계란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만들겠습니다 한번 만들고 싶다 된다 그렇지 응. 어? 이거 어? 많이 한거 아니야? 아니 뭐야? 양산주! 우리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우와 실수 아니 순간 순간 까먹은 거지 그래도 빨래 생각나 다 해. 이네에 바로 생각하지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먼저 넣어도 생각 아, 야채가 있잖아 뭐. 야채가 밑에 뭐 깔려있어야지 나같으면 그냥 했어 열고, 자, 펴 머리 다 됐다 하나를 넣어놓고, 하나를 만들고 있으면 딱 맞아요 이렇게는 연기나 줘 햄을, 계속 피클 올리고 햄을 안 한다고 끈다 끈다 꺼질거야 치즈 올리고 터는거 아니야? 왜? 아니 그좀 다른 아니 이게 살짝 탄다니까. 아, 그래? 니 살짝 이렇게 탄게 아니고 아, 그걸 얘는 알맞게 그 구워지는 오, 오. 됐다. 이거 잘라야 되나? 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대박. 오! 우와. 와! 이고 오, 대박. 대박이다. 내가 오니까 집게로 조심 조심 안났다. 한, 한, 사, 3분? 이제, 이제, 어, 우리가. 3분만 해도 되겠다. 이제, 3분만 하자, 그러니까. 어, 이거. 3분이... 어, 3분이 아니, 고기를 어?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열 받은 다음에 좀 아, 뜨겁네. 여기 뜨겁네. 여기 써 있잖아. 어, 열 3분... 받은다, 열 받. 그러니까 손잡이가 있는 거야. 아니, 이걸 한... 누를 때는, 음... 이걸 같이 음... 눌러줘야지 낫다니까. 이렇게. 그래, 오래 쓰겠지. 창문 2단, 과 2단이고, 오. 1단. 적당 해도 돼? 어, 적당 이렇게 해서 아, 한번하면서오늘 그냥... 잘라봅시다. 소리 아, 봐. 아. 와. 다먹는 느낌 내가 이제 공장 돌아가야 된다. 까플판도 아, 있더만. 저거, 저거. 아 그거 아 네, 저거. 내용물을 적게 하고 높이를 2단계로 하면은 이렇게 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먹으러 가볼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사먹는 느낌의 샌드위치 맛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건강한 간식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